아 <웃음> 저희가 우리 팀에서 유일한 동갑 친구이자 막내 최주와김지수입니다자 <웃음> 여러분 오늘 벌써 마지막 영상이에요 우리가. 아 <웃음> 기쁜 건가요 슬픈 건가요? <웃음> 만감이 교차하는 <괜찮은> 거예요. <웃음> 저희가 지금까지 무수한 저작권 교육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저작권 퀴즈 타임! <웃음>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에 관련해서 퀴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? 네 그럼 가볼까요? 뿅! 되게 많이 했어. 한말좀 많이. 여기가 되게 많이 나온 영화고 저작권? <웃음> 아 저작권은 맞는데 원래 있던 예를 들어 원래 있던 영화를 약간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이렇게 나온 거는 뭐? 하는지모데 네. 저작권을 만든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든 사람의 뭘 지켜주는 건데? 권리를 지켜주는 거? 그 사람의 저작물의 주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? 사람 말고 사람 말고 사람 말고 다른 말 <웃음> 사람 인간? 인간인데 인간! 인간의 <웃음> 권리! <웃음> 그치! <웃음> 인권! a 인스 g a i n g 권리 n g a Inga, Inga, i 권리 a Inga, 어? 그래서 잘해봤다 바로 인격권 으아아아 뭐야 이거 이게 이렇게 힘다고 이게 아, 뭐야 세상에 <웃음> <웃음> 인격권 <웃음> <이게 웃음> <있는 건> 이거는 내가 <웃음> 잘할 수 있지 이거는 두명 이상에서 만드는 거야 두명 이상에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약간 다른 비슷한 용어가 있긴 한데 그거랑 다른게 이게 각자 이거는, 나잘 아시지, 나잘아지나잘아지 그걸 나눌 수가 없어. <웃음> 그게 뭐야? 그두 명이서 만드는 건데, 이만큼은 내가 만들었고, 70% 정도 내가 만들었으니, 이 목의 70% 정도 수익은 나눠야 다 이런 게 없어. 분리할 수가 없어. 공동제작과 공동저작 공동... 공동, 공동. 권리말고 공동. 창작물 공동차작물 공동창작물 공동 공동제작물 아이 제작물이랑 비 공동... 제작... 제... 공동. 아, 공동... 공동... 항물이들어가는 단어가 있동저작 자, 여러분. 자, 퀴즈를 해 보니까 오랜만에 어떠셨나요? 먼저 이거 올라가면 저 패치료 날료 <웃음> <웃음> 해당식 거. 때 지금 수료증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이번에 <웃음> 그나마 나게 이쪽은 맞추는 쪽이니까 그나마 나는데 나는 알려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. 서 약간 저작권의 지식의 깊이를다드러낸것 같은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. 아니에요 여러분 잘했어요. 우리는 지금 그래도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저작권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게 됐죠? 그러면 설명을 좀 저작권에 대해서 좀더 차근차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나요? 들었죠. <웃음> 진심으로 들었고 아내가 참 얕게 알았구나 조금 더 이런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거를 특히 이번 뭐 퀴즈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 그래서 바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원격 저작권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작권 개요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수님이 설명하실 때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던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곧바로 강의를 수강하세요 와 수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지혈재입니다 아왜 그러세요? 나왔어. 그 면접만.. 그러니까.. <웃음> 아 솔직히.. 주한님이 설명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? 네.. 잘했을지는데 나는 못막춰